여기 무한 리필인데 사람들은 시간요 민자요. 오늘은 맹륜 진사갈비를 찾아가는데요. 아,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차량 여 대밖에 못 돼요. 아, 그래서 유료 주차장이 되고 왔네요. 어, 멋있다. 여기 맥년 진사 갈비고 하고 본점인데 보시면 숯불 돼지갈비 하고 목전지 등갈비 전문점 이라고 되어있는데 무한리필 입니다 테이블과 불판 홀 분위기 무한리필 인데요 사람들 엄청나게 빈자리 없어 여기 셀프 코너에 야채 쭉 보시면 다 있고 소스 다 있고 파채, 양파 다 있고 튀김도 있네 튀김도 튀김도 있어 이 양파 소스도 있고 빵도 있네 모닝빵 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이것도, 무려, 떡볶이, 떡볶이도 있고, 여기 잡치, 잡채도 있고, 고기는 여기 이렇게, 생등갈비, 생등갈비, 돼지껍데기, 순불닭갈비, 홍삼겹살. 홍삼겹살하고 다이씨. 지금 가단다. 갓, 갓 지은 밥 가지고 왔습니다. 된장하고 같이 먹어봐야겠습니다. 냉면에다가 고기 된장에다가 한 번만 들어줘 가바지 응. 이따 이런 걸도잘 하네. 이게 진짜 찐이다. 음 너무 괜찮지? 근데, 한일에 가야 돼.